So... 오랜만이야 그열심 yeah, 고르트로... Take cover Take jack what's the move man a s o r e a m s i n 허런맞았어아 여기 로컬이 있어? 나 로컬이야. 로컬이야 <웃음> <웃음> 맞아? 맞아? 요거 야. 요거랑 높 조금 높은 거 있어 나 어. 아, 여기 사긴 사나봐. 사요. 저기 드는 아예 없어지네. 형안열는데형 그렇죠. <웃음> 빼고 형 빼고 바꿨다. 형 빼고 바꿨다. 네. 저 아저씨 아, 그 로컬이 이, 안 옛날, 옛날 비번인가 봐. <웃음> 로컬이 아니 로컬 아뇨 로컬 아뇨 <웃음> 잘렸어 잘렸당했어 누구도 안가져요 다들 다들 사이즈들이 좋아졌어. <웃음> 아원규 타는 걸 찍어야 돼. <웃음> 야, 쉽게 핏못핏 보는 핏기 이야 요새 시, 쉽게 못 보는 영상이야. 이게독탄한 <웃음> <웃음> <야>, 스타일. <웃음> <가면서>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더 이게 휘면 안되고 땡이 발목 특금만 세게 해주면 순산적으로 음. 그러니까. 지금 그걸 얘한테 시킨다고? <웃음> 야, 나 <웃음> 정말 존나 타고싶은데 그러면 그래, 20년 그래, 전에 이거 탔어야지 이거 좀, 야 최소 10년 전에 뭐, 탔어야지 이발목이니 되는거 못했을 아니 앞발을 못 올리겠어 앞발을 어디로 못 따라가겠어 높이를 려면 여기가 아니라 아니, 나 존나 낮게 하고 싶어 네. 여기고그 어, 어. 어. 이제 이 약간 인파 속을 느낌으로 아야돼 여기다 갖다 줘 밥을 줘이나 존나 낮게 바닥이 아, 깔려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왜해 그냥 인파를 해 인파 인파? 그렇게 는 그냥 인파를 해 인파 인파 형한 인파 했어 예전에? 발목 좀 잡아서. <목소리> 아, 네, 네. <목소리> 5년 아, 5년 만에 탄거 맞지. 발목 파보다더리이 못. 이 어려. 나 타고 글 반팔이야. 11월에 반팔이야. <웃음> 아직 청춘이야. 아니 20년 열대가 30대라고 그러고. 30대 후반에서 야, 40대 아니, 초반이라고. 래 우리 뭐 이렇게, 이렇게 반팔 대고 하는 거야. 열세다. 친구 까고 해. 역시 눈썹. 눈썹. 나나이막때 있게. 무신 보여 주려고 하는 거잖아. 무신은 보여 주려고 하는 거야. <웃음> 아니. 무신은 <웃음> <웃음> <문신이> 무신 눈보다 커. <웃음> 과시용이야, 과시용. <웃음> 지금 존재감 존재감 체강이야. <웃음> <웃음> 여기 있는 문신 중에 존재감 <웃음> 최강이야 지금 <웃음> 오 문신파워 나 완전 최다나 그러면어게 해야 되는지, 그어되는 너 페이키랑 다 나은 거 같은데? 내가 <웃음> 이큰거아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지금? 뭐더해 아, 지금? <웃음> <웃음> <웃음> g u 부들거려. f e r e d